Hello everyone! 오늘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어, 토요일까지의 요일을 영어로 배워봅니다. 자, 우리가 달력에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가지 표기법을 이, 보실 수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있는 달력도 있고요. 한자어로 쓰여있는 달력도 있고 영어로 쓰여있는 달력도 많습니다. 그 영어로 쓰여져 있는 달력 중에서요, 이렇게 전체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달력도 있고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이고, 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쓰여 있는 달력도 있고, 그 요일에 앞에 세 글자만 뜬 약자의 글자로 자, 요일을 표기한 달력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요일, 날에 해당되어지는 day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d, a, y, day 자, d가 드, a가 에, y가 e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day, day, day 자, 요 day는요. 하루 혹은 밤낮 할때 낮에 해당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day, day, day 자, 요 day가요, 무슨 요일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요일로도 쓰이는 거죠. day, day, day 자,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day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자, 요일부터 살펴봅니다. 일요일입니다. Sunday sunday, sunday 자 s, s, u, n sun, sun, sun 자, s가 s, u가 o, n, n 소리가 나서요 sun, sun, sun, sunday, sunday 자이 sun은요 자 해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일요일에 일이 발로 해 일자의 해지요. 그래서 일요일은 Sunday라는 표현을 씁니다. Sunday, Sunday, Sunday, Sunday. 자, 첫 번째 글자의 s를 대문자로 쓰고요. 나머지 글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s, u, n, d, a, y. Sunday, Sunday. sunday 자, sunday를 다 쓰지 않고 앞에 세 글자 s u n으로도 예, 일요일을 표기합니다. s u n sun sunday sunday sunday 일요일은 sunday sunday sunday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monday monday monday 자, m 을 같이 써보면요. m, o, n 자, m은 m 자, o, o o, n은 n mon, m a n mon, monday 이 m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달을 뜻하는 자, mo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자, 에서 온 것이지요. monday, monday Monday 자, 소문자 표기도 같이 볼게요. M을 대문자로 쓰고 O, N을 소문자 D, A, Y 자, D, A, Y는 Day, Day, Day Monday, Monday, Monday 자, 세 글자 M, O, N, M -O -N. Monday, Monday, Monday Sunday, Monday Sunday, Monday Sunday, Mon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은 day day, tuesday, tuesday, tuesday, tuesday. 자, tu, 자, t, u, e, s, tu, tu, tu, e -s, s 자, t, t가 t가 되고요. 자, u하고 e가 u가 돼요. tu, S는 S. Tues, Tues, Tues, Tues, Tues, Tuesday, tues, tues Tuesday, Tuesday. 자 소문자 써볼까요? T 대문자로 쓰고요. 요일은요. 첫 번째 시작 글자는 항상 대문자입니다. T U E S 붙이고 Tues, Tues, Tues, D A Y, Tuesday, Tuesday. Tuesday. 자, 화요일을요. 자, 줄여서 쓰면 tu, e. tu, e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Tuesday, Tuesday, Tuesday. 화요일. 자,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은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자, 글자 보면요. W와 E로 시작해요. W, E가 들어갑니다. 자, W는 우가 되고요. 여기서 E는 에그가 돼서 왜, 왜, 왜. 자, 그 다음 D의 글자가 있는데 자, D의 글자의 D 소리값을 갖지 않아요. 자, N 들어갑니다. 자, 니 그래서 W, E, D, N까지 w e n c e E, S에 여서 S n c e Once 글자가 조금 복잡해요. W e 가 왜. 자 D 는 소리값이 없고 N 는 넷. Once, once 자 뒤에 day 가 들어가죠.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자 소문자 같이 써볼까요? W 는 대문자로 두고 e, d, n, e, s 가장 길어요. 글자가 제일 많아요. 수요일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자, 세 글자로 줄이면 WED가 되겠지요? WED로 수요일을 표기합니다.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요,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자, 목요일인데요. 자, 같이 써볼까요? T, H가요, T하고 H가 같이 붙어있어요. 자, T하고 H가 붙어있으면 Z, th, Z, th, Z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th, th 의 소리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목요일에서는 th, th 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 H가 th. 자, U가 O, h S, The, d, R부터 있어요. R 글자 뒤에 S가 따라오지요. 자, r의 글자 뒤에 s 가 따라옵니다. 자, 소리 값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t h u r s d a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자, 소문자로 써면 T 대문자로 들어가고 H 바로 붙어요. You are s t h u r s d Thursday. thurs 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자, 세 글자로 t h u가 되면 thurs thurs thurs가 되는 거죠.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자, 이제 금요일이 왔네요. 자, 금요일은 Friday, Friday, Friday. 자, F로 시작해요. F. 어디 들어가요. I가 들어갑니다. Fry인데요. 자, F가 F. 어디 R, R. 뒤에, 자, I가 I가 돼서, Fry, Fry, Fry. 뒤에 Day가 들어갑니다. Friday, Friday. 자, 소문자 쓸까요? F 들어가고 R, I 들어가고 D, A, Y Friday, Friday, Friday 자, 세 개로 줄이면 F, R, I로 씁니다. Friday, Friday, Friday 자, 이제 마지막 토요일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와 A가 만났어요. 자, S와 A가 만나, s a SAT, U가 터가 됩니다. 터, SAT, 터, 자, 뒤에 R은 소리가 없고요. SAT, SAT, 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자, 미국식 발음으로 할 때에는요, s a 뒤에 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해요. SATURDAY, SATURDAY, SATURDAY, 미국식 발음입니다. 자, 소문자로 쓸때 S 대문자 쓰고 A T U R SAT SAT SAT SAT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자, 앞에 세 글자 S A T SAT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자, 이렇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소리를 내면서 외워야 외워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일요일 Sunday. Sunday. Sunday. Sunday. 자, 월요일 Monday. Monday. Monday. Sunday, Monday. 화요일 Tuesday. Tuesday. Tuesday. 수요일,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Thursday, Thursday. 금요일, Friday, Friday, Friday. 토요일,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자, 어떤 달력은요, 첫 글자만 쓰여 있기도 해요. 일요일은 as, 월요일은 m 화요일은 t, 수요은 W, 목요일은 T, 금요일은 F, 토요일은 s 이렇게 첫 번째 글자로만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달력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달력에 자, 어떻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Sunday, Sunday, Sunday, Monday, Monday, m o n d a y Tu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꼭 확인하시고, 자, 요일은 매일매일 외워주십시오. 글자 먼저 아니고 소리 먼저입니다. 소리로, 자, 각각의 요일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